문득 이 사진을 유심히 봅니다 도마 안중근 의사 그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 한쪽 눈은 강직하고 기계가 있지만 한쪽은 한없이 감성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정의와 자유를 부르짖으며 원수의 심장을 쏘아보고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소박한 한 남자의 문화와 감성이 깃들어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광복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가 남긴 서예 작품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북과 먹을 무척 애호했던 분입니다. 사람이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유묵이라 하는데 그의 유묵을 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그의 업적과 용기에 묻혀서 유목들은 덜 조명된 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품들 속에는 그의 불꽃 같은 삶을 관류하는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작품보다 더 알려진 것은 그의 손바닥 인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만 보아도 누구나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게 되죠 이 인장이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무명지에 한마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12인의 독립운동가가 모여 단지 동맹을 통해 혈서를 썼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태극을 둘러싼 대한독립이 바로 피로 쓴 혈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나라의 독립이 내한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있다 외치는 그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아는사의 유묵은 대부분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 때부터 3월 26일 순국 때까지 약 40일에 걸쳐 쓰여진 것입니다 수신이는 모두 일본인으로 되어 있죠 그는 일본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경천입니다 하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광포한 야수성에 대한 점잖은 한마디일 것입니다 확장에만 욕심내지 말고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일갈이기도 하겠지요 고맙고 어자시 스스로 자만하는 것보다 더한 외톨이는 없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싶었던 일본에게 던지는 정책이었을까요 경술 2월 여순 감목 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이 낙관 글씨가 왠지 가슴을 치네요 그리고 독립입니다 홀로 독 설립 독립이란 주변에 기대지 않고 홀로 선다는 뜻입니다 광복은 약간 더 승화된 표현입니다. 상실했던 주권을 회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복은 독립이 된 후에 이룰 목표인 것이고 당장 우리의 앞에 놓인 숨가범 과제는 독립이었을 겁니다. 단박 명지 영정치원이라고 써있네요. 이 문장은 제갈량이 아들에게 준 글이라고 합니다. 욕심 없이 담백하면 그 뜻이 명백해지고 편하고 고요하면 원대한 포부에 이르게 된다. 이 문장은 아마도 그가 하얼빈의 거사를 이루기 전에 스스로 새기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면서 또 분노가 치밀고 심피는 수시로 요동쳤을 것입니다.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담백한 마음이었겠죠. 성공과 실패, 도전과 포기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마음을 담백하게 하자 본래의 의지가 밝고 명료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는 선명한 꿈 말이죠. 그는 옥중에서도 언젠가 독립을 이룰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에게 대한민국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컸으며 가히 비교할 무엇도 없었을 만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는 여순의 싸늘한 감옥 속에서도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이 떨어지면 또 요청하곤 했지요. 간수장이었던 일본인 키요타가 책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안상, 당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실 텐데 굳이 왜 책을 읽으려 하십니까? 아는사는 간수장이 준 책을 건네 받으며 환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벼루를 당겨 이 유명한 작품을 남겼죠. 논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만 안에서 유목으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그의 창작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글자를 찌를 자로 오해해서 구중생형자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가시극자가 맞습니다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 내면이 풍요로워지는 반면 책을 멀리하는 이의 특징은 입이 거칩니다. 속에 든것이 빈약하니 동물적으로 반응하곤 하지요 그래서 말해도 가시가 돋치기 십상입니다. 일본 간수과장은 다시 한번 아의사의 깊은 심지에 감동했습니다. 키오타와 안중근. 그들은 국적을 떠나 한 존엄한 인간으로서 서로 많은 소통을 했던 모양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에게 써준 이 작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일통 청화공. 날마다 맑은 이야기를 소통하던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한데 우리는 일본인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와 싸운 것이죠. 그렇다 해도 당시 순환을 겪으면서 일본인이라면 치를 떨었을 법도 한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던 아는사의 필묵을 잡하니 경탄을 금할 수 없네요. 아는사도 인간인지라 사형을 앞두고선 한 조각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막다른 벽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고 그는 극락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당 지복, 영원 지락 뜻은 간명합니다 천당의 복락, 영원하여라 지금 이 혹독하고 암담한 현실은 막상 지나보면 짧은 꿈 같을 것이요. 개인의 안위를 잇고 대의를 위해 의롭게 살아온 인생의 약속된 복락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생을 한 단어로 간추리자면 인내가 아니었을까요? 감정을 다스림이 인이고 몸의 고통을 감내함이 내입니다 그의 인내는 지금 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나라에 하나의 주측돌이 되어주었지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중국의 대총통이었던 손문과 원세계가 추모의 헌시를 지은 것이 있는데 뾰하게도 그칠언 절구 중에 일치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써봄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